애자일 조직과 했던 홀라크라시 수평조직 이거랑 뭐가 다른거예요홀라크라시는 뭐고? 홀라크라시나 매트릭스 조직이나 애자일 조직이나 기본적으로는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탈분권화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음. 이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수평조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게 뭐냐면 홀라크라시는 기본적으로는 이 조직 운영에 음. 되게 초점을 맞춘 방식이에요 근데 아까 애자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애자일은 이제 약간 좁은 의미의 이제 개발 중심의 이런 애자일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내는데 좀더 초점을 맞춘 음, 방식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조직은 이 자원 관리나 조직 운영의 어떤 효율화를 위해서 이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 사람들일더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애자일 조직은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젝트의 이 최종 결과물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근데 최근에 또 누가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메바 경영이랑 뭐가 다르냐? 기본적인 차이점은 아메바 경영의 핵심은 이 아메바 경영 이 조직은 이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 이제 관리가 돼요. 관리회계 중심의 조직이에요. 그게 이제 좀차이예요 그리고 이게 일본 모델이라 그런지 이 안에는 수평 조직을 지향하지만 그 안에 어쩔 수 없는 또 동양식 이 동양식이 네. 수직적인 이런 센터 이들어가 네. <웃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혁신을 위한 애제이라는 게 어떤 조직을 만든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렇죠. 조직을 만든 게 신이 아니라 민첩하고 유연하게서 바꾸는 사고 방식 그 자체여야 된다라는 게 데럴릭비 메시지였고 저는 사실 그게 머리를 약간 깃 때렸어요. 네. 이거다. 피터 카플리와 같은 교수도 그때 와 가지고 막게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 카페리 실무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데럴레비 학계에서는 그렇죠. 피터 카펠인데 스크럼과 스프린트라는 이제 그막그 그 애자의 개념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스크럼이 뭐냐면 그 럭비 경기 중에 음. 팀원들이 이렇게 어깨 맞대고 막 모여서 이렇게 샤샤샤 하면서 막 작전 짜고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팀장이나 임원 혼자 떠드시고 모두가 딴짓하고 있는 회의가 아니라 다 서로 막 의견을 막난 이렇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진짜 회의를 빨리빨리 한다라는 거고 그 1년 뒤에 막 무엇이 필요한지 막 미리 계획을 세우는 이거 이거 안 된다 했잖아 아, 3년 네, 네, 안 되니까 얘기치 네, 네. 못한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세상이 막 바뀌니까 그때마다 리소스 확보하고 음, 뭐 음. 계획을 수, 그 수정을 하는데 이걸 스프린트라고 한다 좀 이제 피드백을 줄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바로 선보이고 고객 내부 고객이든 외부 고객이든 그쵸.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고쳐가는 것 그래서 이제 에자일이 요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게 음, 이 표현이 기가 막히게라고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레시피를 그대로 안따라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 중간 맛을 보면서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레시피에서 제시하는 양그 양이 있어도 만약에 맛을 보다 어이거 재료가 약간 달라졌네 해서 간이 적절한지 계속 보잖아요. 에자이 셰프라면 중간 테스트하고 점검을 한다는 음. 거예요. 또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음. 그때 허브가 없어요? 깻잎을 써요. 말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음> 네.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응용할 수 있는 그렇다는 얘기고 애자일은 조직 문화이기라고 사고 방식이고 행동 양식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애자일은 조직 구조다, 어떤 제도다 아니면 이런 형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에서 조직 개편부터 해 그러다 망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걸 이해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보이는 조직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야. 심지어 그런 수평적이지도 않아. 그렇죠. 아까 얘기한 스크럼. 음. 우리 오늘부터 스크럼을 도입해서 일을 합시다 이러면서 <웃음> 스크럼 미팅을 아침에 해요 보통 스크럼 미팅은 쭉 이제 자기 각자가 일하는 걸 아침에 딱 모여서 어제 내가 이걸 했고 오늘 이걸 할 거고 지금 진행 사항이 없었고 이걸 서로 공유하고 문제가 생겼어 뭐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내가 이거 혼자 못 푸는데 이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막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요거를 한 10분 15분 서로 딱 얘기해서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딱 헤어지면 갑자기 쫙 일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네. 교사, 자, 스크럼 회의 합시다! 그렇죠.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상석에 누가앉테 <웃음> 있잖아 <웃음> 그분만 한 40분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어, 더할 얘기 없나? 뭐 이러면 어, 그러면 가서 일해? 이렇게 그러니까, 분이만 스크럼이지 <웃음> 실질적으로 문화가 그렇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자기가 이, 어떤 업종에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에자일이 사실 뭐 모든 조직에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음. 이게 혁신이 필요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소비자의 니즈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필드에서는 적합할 수 있는데 또안 맞는 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서 이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이런 사례들을 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삼성 SDS 사례가 있는데 그게 좀 좋은 참고자료가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 이 한국의 그렇죠. 대기업인데 아. 그한 10년 동안 그 개개인이 막 에자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하다가 이게 이 회사 전사로 확장, 확장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스토리거든요. 그 방법이 이제 에자일 전환을 전문으로 하는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전문가들을 놓고 네, 이 전문가들이 이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 그 다른 조직과 이렇게 1대1로 페어링을 해서 같이 프로젝트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좋은 게 이제 나누어지면서 이제 확산이 되고, 점점 이제 조직에 이제, 이, 이, 뭐, 다른 구성원들한테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는 이런 모델인데, 이게 사실 정답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큰 조직일수록 이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저항을 훨씬 심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 때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충 정리를 해볼까요? 네. 떠들만큼 떠들었으니까 딱 <웃음> 카펠리 교수가 좀 알려준 몇 가지 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가 있지만 이제 한번 읽어드리면 첫째, 일찍부터 변화에 협조적이었던 사람에 집중하라니까 그러니까 델로ン 이거는 안될 놈은 끝까지 그렇죠.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협조적으 이런 걸좀 좋아하는 사람. 안 되는 애들은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자르고 우리는 이제 저희 딴데좀 보내야지. <웃음> 그렇죠, 그렇죠. 너는 여기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좀 다른 걸 해볼래? 이러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둘째, 작고 안정적이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을 먼저 꾸리고 실험을 좀 해보라는 거지. 그리고 각 팀이 업무를 주도할 수도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지도록 하자. 음. 그다음에 셋째, 애자일 방식으로 모든 직급의 리더들 빨리 훈련시켜. 리더가 질까? 40분 앉아가지고 스크럼에 떠들면 이게 스크럼이냐고. 그렇죠. 그렇죠. 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게 유튜브 같은데다가 얘기했을 를때이 기업 관계자들이 듣고 약간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벌써 되게 많은 실패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요 <웃음>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뭐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이.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금융 그 금융 그룹들이 애자일 도입을 한다고 막 앞다퉈서 막예이막 음, 음. 선포식도 하고 그랬어요. 막이 이게 이 예자일 전환을 이, 진두지휘하는 이 부행장 인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애자일을 세, 애, 이분이 생각하는 애자일은이 구조조정인 거예요. 구조조정. <웃음> 그래서 누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보고했는지 모르겠는데. 에자일을한번 뭐가 주냐 이랬더니 누가 그랬대요. 이 사람한테 중간관리자들을 줄일 수 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물론 뭐 진짜 에자일 전화를 하다 보면 중간관리자의 그그 롤이, 아, 롤이 없어지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그럼 되게 좋은 거다. 음. 사,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중간관리자를 음. 줄이면. 그럼 바, 당장 해. 해서 했는데 이거 한지한 한 1년 좀안 됐는데 이분이 요즘 이걸로 쫀대요. <웃음> 애들이 아니, 도대체 조직을 바꾸면서 효과만 애자일해. 뭐리고 이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모기업 뭐 굉장히 그 국내 이제 이뭐 5대 그룹사 중에 하나. 그럼 또 5대 다섯 개를 <웃음> 아, 너무 아, 특정돼 잖아 <웃음> 아, 괜찮습니다. 아, 네네. 네네. 네. 하여튼 그 모기업 뭐 회장님이 굉장히 애자일에 꽂혀 계신 그 회사가 있는데. 나는 어디인지 알것 같은데. 최근에 여기는, 이노베이션 하는데 있잖아. 여기는 사실 굉장히 음. 이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긴 하죠. 하는데. 이 회사는 최근에 고민이 뭐냐면, 일단 위에서 시켜서 사무실을 막 개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공간과 조직 구조를 바꿨어요. 애자일하게 어, 하라는 대로 바꿨는데, 바꾸고 나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꾸긴 바꾸는데, 이제 어떻게 일 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아, 요즘 이제 막 에자일 코치들이나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 그러니까 이거, 원래 음. 그걸 먼저 했어야 그렇죠. 되잖아 사실은 우리 조직에 적합한 애자일이 <웃음> 그렇죠. 어떻게 네. 도입할 건지 어떤 전략을 세울지정해야 그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 <웃음> 일단은 이제 위에서 신년사에서부터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일단 원호 가도 서로만 아, 아, 가면 아, 되죠 하자 어. 하면서 이제 했는데 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원호가 그중에 그렇죠. 그, 갖고, 네. 갖고 하면 네. 오히려 근데 뭐 이런 시행착오를 음. 겪어도 잘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어떤 지금 현 시점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과정에서 뭔가 또 거기서 이제 나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조직에 맞는 음.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죠. 에자일이 이런 어떤 한순간의 유행으로 이렇게 끝나고 다 마치 아우리 다 해봤는데 그거 우리랑 안 맞아 해봤는데 아니야 이렇게 될까봐 좀 우려스러운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아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에자일은 사실 어떤 특정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회사의 문화를 어떤 이 에자일이라는 방향성에 맞춰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답을 찾고, 음. 스스로 어떤 이, 그, 이, 계속 시행착오와 실패를 하면서, 이, 우리, 우리 조직에 맞는 문화를 막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에자일이 아마, 좀 있으면, 아마 제가 장담하기에 뭐한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분명히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에자일이 제 지겹다. 야, 다른 거 없냐? 그럼 이제, 그, 이, 흔히 우리가 얘기한 글로벌 컨설팅 폼들도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들을 때. 또 어떻게. 에이. 새로운 단어를 들고 나요. 근데, 어, 저는 진짜 이, 이 어느 정도 확신하는 게 아마 또 다른 뭔가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에자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는 확신해요. 뭔가 좀 방법론적으로는 달라지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영업을 하고 새로운 걸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인 이 방향성은 에자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 고맙습니다. 그렇구나.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